절.. 역시 크나카와 한명더 옆에 저 크나카집 보는 거야 샤홈 <웃음>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요 바로 태양신 브레이 필살기 풀업 절명피해 오늘 더블절명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랑 더 원. 그럼 어떻게 되노? 필살기가, 촤크득, 촤크득, 촤크득, 촤크득. 아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준비된 댁은 바로바로 이댁입니다빠바바바바 이제 필살기 음식까지 먹고 코인멀리서버에드렸구요 바로 필살기가 촤가닥촤가닥 하고, 저이스 브이스, 브스 자 그래서 오늘 필살기 풀업 플레이를 위해서 봄이 우리 봄이 계정 출연입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근데 보시다시피 봄이 치고는 투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따라하지만 따라라고 하 하는 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절명들 한번 보자 이거지. 자 결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대는 이제 무서운 찐덱으로 보이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거 착각 하나 붙재. 잠깐 하나 붙었다이 근타로 들어 있고 이렇게 되는 거라 아끄닥빠크닥 하면서. 어, 더원형 필살기 만들었고요 어, 한명치기뿌면서 팍팍 자, 1인기가 많다 이거야 1인기가 지금 11만 8천 히압 깍깍 한놈 잡고요 9만 8천 나오고 있고 더원형님 절명 하나 준비됐습니다 절명 자 다이애라 봉을 한번 돌리보든가 돌릴 수 있겠니? 자신있니? 자 소멸 들어오고 있고요 오, 오, 오, 오, 오, 오 잠깐만 야, 설마 설마, 죽이려는 건 아니지? 자, 못 죽입니다. 그거는, 네, 그런 식으로는 우리를 못 죽입니다. 안매를 제거했기 때문에. 아, 일단 1절명 하나 갈게요. 1절명 하나 가고, 이제 2절명 준비 들어갑니다. 2절명. 자, 1절명! 원조절명입니다. 퍽, 휘닥, 쏙, 깍! 한명더터진다 착하닥, 싸서가 71만 6천 나오고 있고요 자, 오 태양의 두 캐릭 선샤인 에스카노르와 그리고 야 이마 야 아뭐 소멸 들어왔었지참야 태양신 아그 태양신 딜 나쁘지 않아요 한번 볼게요 딜번 보고 어, 샤까닥, 샤까닥. 자 그닥 자 그닥 자니임마피살기먹 쓴다 임마 태양신 절삭 1십 이만 팔천 받게 어2 0만자 요런 정도입니다. 자, 계속해서 들어가라. 진짜 오랜만에 절명 쉐리 막 옆구리 쭉 터지니까 지 겁나 시원하긴 하다. 맨날 새네 진짜. 죄송하지만, 형님. 절명은 우리만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들어갈게요, 형님. 자, 수유, 8만. 어? 저 슈퍼 로봇. 어 어우, 9만. 제 이런 거에 비하면 태양신 그레이가 딜이 약한 건 아니야. 봐봐, 일성이잖아. 짜자자자자! 그만 9 ,3초. 어, 비슷하네 어, 비슷해요 그 레인 오브 블레이드는 도운형이랑 딜이 비슷한 느낌이고 요건 뭐고? 프리즈, 프리, 블리치 차지 이거는 딜이 좀 많이 약하더라고 어, 요건 딜이 약할 수 있다는 거자또첫 번째 절 명이 준비가 돼버렸군요자 근타로 들어있고 근타로 있으면 어떡할 건데 니가 어, 짜져있어 자 들어갈게요 절 명! 오늘 도운형님 특집인가? 절! 뾱시 크다! 크다! 한명 더! 옆에! 저 크다! 그 거야. 어? 야 이거 오랜만에 느낌을 해 진짜 겁나 시원하네 진짜 야두 번째 절명 준비됐다 이 절명댁 치보세요 한번예 치봐주세요 비델리아 들어갈게 많이 아플 수 있어요? 샷홈 <웃음> 꽉차 자, 오요, 3 2 5 0 0 0이 착지 막, 야, 왜 얼추, 그치, 이마 비슷한, 사실 더원형님인데? 약간 새로운 더원형님 느낌인데요? 아, 근데 한 가지 잊으면 안 되는 재미있다. 더원형님은 투급이 개돌았지만, 프레임은 투급이 좀 약하기 때문에, 실전 PVP에서 조금 사실 계속 채용되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 좀 있어요, 솔직히. 절마는, 예, 그래서 저 마수전, 이번에 새로 나 마수전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캐거든요. 그쪽에 쓰이지, PVP에서는 재미로만. 나쁘지 않다. 나쁘진 않다. 나쁘지 않에서 나쁘지 않아. 잘 때리거든. 근데 투급이 좀 아쉬워요. 예, 신캔데 투급이 막 기침 콜라콜라해서 그런지 투급 좀 약하거든. 어, 야, 켜 있다. 야, 켜야. 우리 켜 때리지 마. 어. 왜 그런지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알지? 자, 일단은 말이죠. 자, 이렇게 필살기 절명 하나 만들면서 정말 잡아주는지 한번 때고봅시다 자, 1성. 쭉쭉쭉쭉. 이봐, 나쁘지 않잖아. 10만. 1성. 10. 우와, 야, 두 방에 안말 잡았는데. 야, 이게. 이게 지금 장난이냐고. 8만 4천인데 방금 요것도? 나쁘지 않거든? 치명이 터져서 8만 4천이긴 하다. 그러니까 더원형님은 일성, 어, 어, 어, 일성 배터리랑 좀 비슷해. 솔직히 맞지? 그리고 약간 일성 슈퍼슬래시랑 일마저 절명피해랑 비슷한 것 같아, 딜이. 그렇게 봤을 때는 딜은 더원형님이랑 비슷해요. 비슷하고, 필살기도 더원형님이랑 진짜 거의 빼다 박은 느낌, 비슷하고. 다만, 투급이 더원형님을 감히 못따라는거다 요렇게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새로운 유틸이잖아. 상대 큐가 있어도 어떻다? 점화가 면역이다. 요것 때문에 사실 10만 수전에서 필수캐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 자, 요렇게. 야, 다 죽으면 안 돼. 우리 두, 두 번째 설명 준비되고 있습니다. 설명을 <웃음> 이어가고 있습니다. 콜록콜록. 주주주주주주. 뻑싹학 40만 터지면서 옆에 한 명. 샤크닥. 빡학 81만 9표 야, 도원형보다 더 센데? 방금은, 와, 형, 잠깐만, 죽이면 안 돼요, 형. 두 번째 설명 쓰셔야지 더 센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그, 그, 그, 치명이요 터졌고 안 터졌고, 어떤 맥댐이 터짓고 안 터짓고 정도의 차이인 것 같고, 비슷한 것 같아요, 도원형이랑. 그 아이템 세팅은 똑같거든요. 둘다 지금 맹철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투급만 잘 나왔어도 진짜 제2의 더운 형이 될수 있었겠다. 근데 투급이 너무 좀 아쉽게 나와가지고 코 부분에서 신캐 느낌 좀안 난다. 요런 정도고요 자, 이번에는 암멜패가 두 장이 떴네. 아, 더운 형도 떴구나. 그러면 암멜꺼 안 써도 될것 같아요. 그냥 레인오 블레이드로 마무리할게요. 아, 오히려 초반에는 암멜 저거 증폭 많이 안 됐을 때보다는 더 세. 절삭이 아까 봤지? 요거 두장 받고 암멜 때리니까 9만 얼마 나오는데, 이게 10만씩 나와보니까, 싹! 툭툭툭툭쭉 봐봐봐. 이게 초반에는, 초반 암멜, 즉복 피해보다는 그냥 대놓고 절사기 하더셀수도 있어요 자 치보세요 야자 다이앤아 다이앤 봉돌리기 시작했는데 니가 좀 그렇게 최선을 다해줘야 짓밟는 맛이 있지 근데 어저께 우리 보셨다시피 마음먹어 제가 필사기5래으로 이거 절명 찍었을 때 다행히 안죽어가지고 갑분사가 나왔거든 동속이고 필사기5래이고 이래서 안죽었던거고 더운형은 어떻다? 우세속이고 지금 필사기 풀업입니다 우세속에 필사기 풀업 절명을 니가 버틸수 있겠나서 이건 못 버팁니다. 흑크덕스바키덕이 이거를 어떻게 버텨? 어? 일단 또 속성도 중요하니까 30% 차이 거든 속성이. 자 어쨌든 두 번째 절명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피델리아 다음 절명 한번 맞아. 야 이거 신난데 절명 파티. 절명 파티를 벌여보자. 절명 파티업 버키닥 조크덕스 들어가고요. 변만. 착각 들어가면서 다 끝나보는 거라 23만 2천. 그러니까 아까는 뭔가 잘 터졌을 때는 한 80만도 나오고 여기가 한 60만 나오기도 하고. 자이절명대 여러분은 따라하면 안 안돼 어, 지금 다시 한번 말하지만 봄이니까 그래도 이마를 썼는데도 투급 이 정도 나오지 진짜 웬만하면 자기 투급보다 한만 정도 떨어져요 한이만 떨어질 수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잠깐만 어, 어제 근데 각킹한테 겁나 쳐맞았거든 이마 근력이라가지고 올근력대로하니 각킹한테 쳐맞더라고요자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각킹 바로 잡아지는지 한번 보자 싹! 근데 역속이라서 각킹한테 참 이게 오십만 그래도 저렇 들... 팍! 팍! 그렇진 않네. 역시, 암멜이라고 무조건 생존도 아니거든. 암멜 봐봐. 증폭 아직 덜 받았을 때는 오히려 증폭보다 약할 수 있어. 그플레이가첫 그러니까 턴에 바로 던지기에는 꽤 세요. 물론, 마무리가 제일 그런 데면서 마무를 만한 애는 없지. 바바바바박! 빡! 하면. 어첫 턴에 나쁘지 않아요. 첫턴 치고는. 자. 진짜. 어, 깍킹아, 깍킹아, 네가 절명을 한번 당해봐야 되겠네. 한번 걷어주고요. 절명 한번 가주고요. 아니야, 야, 걷지 마. 우리 절명 이어가자. 절명 이어가려면 카드 하나가 소중합니다. 절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차카와, 쿨럭, 쿨럭. 정말, 쿨럭만 안 했어도 투급이 잘 나왔을 텐데, 그제? 짝끄닥 하고요. 어? 뭐고? 아 이게 역시 보막 위에다가 치면 안돼 보막 때문에 데미지 절감도 있기 때문에 약하게 들어갔고 첫타가 그 첫타 기준으로 2타가 터지는 거라 너무 약하게 들어갔네요 저런 짓하면 안되고 네. 걷고 때리는 게 맞아요 그러나 오늘 영상은 설명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 자 좋아요 우리 야, 야 불이 안 붙는다는 거 어, 불이 안 붙어서 지금 막 효과 막 하고 했는데도 불이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대단한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찍어버리고요 어... 자, 아무나 좀 맞아 봐봐. 근데 꼬멀이 있어가지고, 꼬멀은 진짜 또 이게 브레이크가 있어서, 빡! 워? 먹고 잡고 왜 이렇게 딜이. 아, 이게 아무래도 더원형이 지금 역속을 쳐가지고, 딜이 좀 세게 안 나와가지고, 태양씨는 어, 마수만 잡는 걸로. 자, 절명 하나 더 만들었어요. 절명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싹! 슉! 봤지? 브레이크 때도 팔만 6천이었을걸? 아닌가? 뭐, 왜 이렇게 약하게 나오지 또? <웃음> 자, 아, 씨, 알다가도 모르겠는데 야, 야, 젊, 야, 켜야. 잠깐만, 이러지 마, 봐봐. 오케이, 오케이. 정말 또왜 저렇게 약한 거야? 아, 아, 아! 야, 야,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이것이 바로 브레이다브레이 이제, 자, 암멜 때문에 또 받는 피해 감소도 있겠고, 모든 능력치 증가가 또두개 붙었어요. 10%가 증가가 됐고, 광희의 축복으로 또 15% 증가가 됐고, 모든 능력치 많이 증가했어요. 아, 야, 아, 잠깐만, 그거 보다가, 아, 자, 야, 죽으면 안 돼! 자 안돼! 절벽만큼 세네 암메. 아 잠깐만 잠깐만 암멜의 증폭 딜에 영향을 끼쳤다 무슨 말이냐면 그거에 대해서 이번, 이번 판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암멜의 증폭 딜에 영향을 끼친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 보도록 하죠 일단 각킹부터 좀 죽어줘야 되겠는데 아, 각킹아 그머이스를뭐 12만 이성으로 12만이고요 말기 아, 6만 밖에 안 나오잖아 이거랑 비슷해 어. 자쏜쭈쭈 구만육창, 만육창 나오면서 일단 각킹을 잡은 상태고요. 자 아직은 암멜한테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 아아뭐 아, 아, 영향 끼친다고 하자 하자면 전부 1인기라 가지고 암멜 버프 쌓기에 좋긴 하죠. 그 상태에서 우리 암멜 미친 딜 한번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증폭 하나만 쓸게요. 아쟤들 아, 제대로 너무 빨리 죽으면 안 되는데. 너무 빨리 죽이면 내가 그 맛을 못 보거든 자 이번에는 약간 좀 천천히 죽일게요 천천히 어, 형 증폭 쓰지 맙시다 쟤들 가여운 애들이야 자형 요정도만 합시다 죽이지 마 얘들아 자. 와. 이게 또 살살 때리려고 봤을 때는 꽤 세단 말이야 나쁘진 않죠 딜이 되게 어죽었프네 2절명이 완성 자 2절명이 완성됐습니다 다시 원래의 지지로 돌아와서 2절명이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예언, 이 자식이 소멸을 걸었기 때문에 이번에 절명을 터뜨리지 말자 우리 절명 많이 봤잖아. 지금 많이 봤지? 봐봐. 지금 암멜한테 버프가 모든 영치 6, 5, 5 붙은 거 있지? 5 붙은 거 누가 지금 뭐때에 붙었노? 플레이 때문이잖아, 플레이에 죽이지 마봐, 애들 죽이지 마봐. 암멜아 살살, 어, 암멜아 버프 말라가지고 암멜아 살살해, 살살해. 살살 좀 해, 인마야 자, 필살기날라가고요날라 괜찮아, 괜찮아. 쟤, 근 우리 더원형은 정오라가지고 필살기도 안날라가 소멸요? 누가 소멸이라고 정했죠? 이러면. 어? 어. 자, 보자고. 자, 여차여차해서 일마가 이제 버프를, 모든 능력치 증가를 두 개를 일으킨 거야. 그지? 이게 다스턴 짜리라서 세 개까지 일으킬 수 있거든? 그러면 이제 암멜한테 버프가 더 붙는 거지. 자, 요렇게 해서 암멜 딜을 한번 봅시다. 야, 잠깐만 죽으면 안 돼. 니 죽으면 안 돼. 우리 암멜, 자, 암멜 가면 버프 일곱 개 됩니다. 얘. 버프 일곱 개. 살살해라. 살살해라. 11만 8천 자, 암멜 갑니다. 하! 빡! 빡! 37만 2000 하나 이 정도로 느낌이 안 온다 <웃음> 태양신아 우리 헤어지자